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 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정식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며 정부청사가 소재한 행성 수도는 푸트라자야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국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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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말레이 문명은 힌두교와 불교가 융합된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2세기 무렵 말레이 반도 북부의 랑카스카 왕국이 번창했고, 7세기부터 13세기까지는 인도네시아에서 발현한 스리 위자야 왕국의 일부로 통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14세기 무렵, 아랍 상인들이 말레이 반도에 이슬람교를 소개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슬람교가 퍼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15세기 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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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총회의는 2006년 배드민턴 남자단식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며 이후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1 9 9주안 BWF 랭킹 1위 유지기록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정상 배드민턴 선수로 모든 대회를 다 섭렵한 리총회의였지만 올림픽 금메달과는 지독히 인연이 없었습니다. 2008년 베이직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단식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결국 아쉬운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선수로는 최초의 올림픽 남자단식 결승 진출이었으며,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이후 말레이시아가 겪고 있던 메달 가뭄을 해소해주는 쾌거였습니다. 리 총웨이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낸 공로를 인정받아 말레이시아 자귀 중 하나인 다툭 자기를 수여받게 되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2019년에 접어들어 리 총웨이는 건강 화할 이유로 은퇴를 선언하며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여행하는 교양지식채널 10분상식세계백과였습니다.